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게. 어우 냄새가 <웃음> 좀 나죠. <웃음> 많이 나. <웃음> 예 많이 나죠. 아, 화장실 냄새 그죠 예. 예 아주 뭐. 근데 이렇게, 이게 좋은 거예요? 아주 좋죠. 아 냄새는 나지만 이게 인산을 예. 이렇게 발효시켜 가지고. 그럼요. 몇년 발효시킨 거 이걸? 요거는 지금 한1년 정도 됐습니다. 아1년 이게 뭐예요? 이게 섞어 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섞어 띄운 비? 예. 그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고. 네. 일반적인 말로 하면 볶아 비료라고 보면 되죠 빈틈이 없네 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네. 참에야 속이 꽉 찼어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야 기가 막히네 맛이네 저는 지금 경북 성주에 한참외밭에 나와있는데요 이 참외밭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참외밭입니다 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참외를 유기농으로 질수 있다니 자 유기농으로 참외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이에요, 사회가 예예, 올래부터 유기농으로 전환됐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유기농이세요? 예예. 예. 무농약하고 유기농 차이가 뭡니까? 무농약은 토양을 분석해서 비료 시비량을 한 3분의 1 중도를 어, 사용할 수 있는 게 무농약이고 유기농은 합성 제품은 모든 것을 다못 쓰는 거죠. 비료하고 농약하고 모든 것을 다못 쓰고 순수 천연 재료만 써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유기농이죠. 무농약이 지금 한 3년 됐고 준비하는 기간이 한 4년 5년 걸렸어요. 땅에서 계속 농약이 검출돼가지고 결국은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에다가 제가 격토를 다 했어요. 아... 예, 그 정도로 좀 힘들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예 무농약을 좀 힘들게 딴 그런 케이스인데. 왜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그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벌이 다른 겁니다. 아 벌이 다른 거요? <웃음> 벌통은 네. 에, 참여를 수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벌은 어, 이제 건행으로 하면, 이제, 토마토톤이나, 이제, 지베렐린 가지고, 이제, 그, 호르몬제 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이제,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호르몬 화학 제품을 못 쓰니까, 벌러서 수정을 합니다. 벌러서, 예. 근데, 벌러서 수정해보니까 어, 이 식물한테도 훨씬 스트레스가 덜 주고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예, 벌러 수정하면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이 꽃이 있는 대로 다 벌이, 저, 뭐야, 그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네. 이 너무 많이도 기에 너무 많이 달리면 참외가 순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일일 네. 채과를 다 해줘야 돼요. 다 정상적으로 클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올래가 네. 기온이 원체 좋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네. 예, 지력 살리는 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지력을 살리는. 데 예, 예 예. 참외 이제 곧 이제 여기에 관주 물줄 때가 돼 가지고 이제 저기 보면은 물 주기 전에 주고 썩어띄비 우리가 직접 만든 섞어 띄 비가 지금 우르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료 대신 주는. 이렇게 물속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뿌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섞어 띠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섞어 띠움비 예. 그 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고 네. 일반적인 말로 하면 복합비료라고 보면 되죠. 아, 복합비료를 그 직접 만드셔가지고? 예, 예. 어떤 예, 성분이 들어가는 까이 안에? 이 안에 많은 성분이 들어가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쌀 겨. 어. 그리고 이, 저 뭐야 그 어, 골분, 어분, 계분 어. 그리고 뭐. 미생물 가장 이제 중요시 하는게 미생물인데 그 미생물도 수입 미생물 쓰지 않고 우리는 토착 미생물을 씁니다 한 3개월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아, 이거 만들... 3개월도 발효를 시켜서? 예 요거 만들 때 가을에 농사가 끝나고 가을에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한 늦으면 11월 달까지 빠르면 10월 달까지 계속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디비 주면서 발효를 시켜서 이 만들어놨다가 이제 작, 작기가 시작되면은 이렇게 한 포씩 가서 와서 물펄 때마다를 우려서 주는 겁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인삼 발효비료입니다. 인산을봐셨는데 이제 그이주 재료가 어. 골분이다 보니까 네. 이제 냄새가 좀 나요. 이제 띄우면 띄울수록 좀 뭐라 그럴까 구린내, 꾸렁내라 그럴까 아. 그런 그러니까 냄새가 좀 납니다. 이거 지금 나죠? 이거 조금 나네요. 예. 아. 예. 지금 냄새가 아. 많이 납니다 이게. 아. 어우, 냄새가. <웃음> 좀 나죠? 많이 나. <웃음> 예, 많이 나죠. 어, 화장실 냄새, 그죠? 예. 예, 아주 뭐. 근데 이렇게,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좋죠. 아, 냄새는 나지만 이게 인산을 예.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그럼요. 몇년 발효시킨 거, 이걸? 요거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1년? 예. 아, 1... 짧게는 한 3개월 이상 띄워야 예. 저 인산이나 칼슘 그런 성분들이 좀 우러나는 겁니다. 그, 저, 인산 칼슘 비료는, 오 오래 저 발효시키면 시킬수록 이제 그 우러나는 게좀 진하게 많이 우러나죠 아 무슨 진짜 예. 와인 숙성시키는 것처럼? 예예 그렇죠? 예. 아, 여기도 필수적으로 미생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일이 다 아니. 만들어서 유기농 하시 기가 근데 해보면 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는 게참 재밌어요 와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예 이거 얼마 동안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한 10개월 걸립니다 발효하는데 액비. 예예. 예. 유기농 액비. 예예. 예. 직접 만드시. 예예. 한 10개월 걸립니다.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게 참나무 껍질입니다. 참나무 껍질을 곱게 갈아 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 목질 태비를 만든 주 재료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참나무 순수 참나무입니다. 다른 이제 소나무나 이런 게 참나무가 들어가면 안 되고. 아 여기 왔더니 냄새가. 예. 향이 아주 좋아요 예 참나무 껍질 냄새가 아주 좋죠 아 이게 참나무 껍질 예, 이에요 예 한번 맡아보세요 아 한약재 같애 아 한약재 예, 같은 냄새나나 예, 이 발효 시키면 은 발효 시킬 때도 예.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나중에 발효가 다 되고 나면 은 예. 여기에서 산에 가면 부엽도 있죠 부엽도 예, 흙냄새가 나요 그러면 네. 아주 발효가 잘된 겁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좀안 좋다 그러더라고 오히려 이제 순수 참나무 껍질로만 이렇게 이제, 곱게 갈아서, 이제, 쌀게하고, 개분. 계분, 개분도 무항생제 근개분을 씁니다. 무항생제 근개분을 쓰고, 쌀게는 유기쌀게만 씁니다. 유기농 쌀. 유기라성네, 유기라고 써있유기고 예, 예. 여기에 같이 배합을 해서, 또 이제, 토착 미생물로 또, 이제, 발효를 시켜냅니다. 최소 6개월입니다. 2019년도에, 네. 에, 참외농사를 이제, 유기농 저뭐에 짓다가, 고온기가 되니까 좀 이게 저장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유기자재로서 이게 좀 커버해줄 수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없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우연히 그 이제 클라이언트를 알게 돼가지고 그좀 아는 지인분한테 세명농약사에 문의를 해서 그걸 구매해가지고 19년도부터 쓰기를 시작했었는데 써보니까 역시나 좀 효과는 있더라고요. 어떤 효과가 예. 있습니까? 그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게주 재료가 그 돌가루더라고요. 돌가루 성분 중에서 가장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게그뭐 미네랄이다든가 뭐저저 저 뭐야 그 금속 성분 뭐 칼슘, 마그네슘, 인산 뭐 이런 성분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게 제가 알기로는 규산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규산이 해주는 역할을 독특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뭐첫 번째로 이제 그걸 봐서 이제 규산은 식물의 어떤 뭐 세포 조직을 좀 단단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그게 클라이언트 그 봉지에 보면은 고뭐 그 평당 얼마씩 줄라고 되어 있는데 고그 규정 그대로 줬거든요. 정도로 저는 어 관주 할 때마다 꾸준하게 작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기 끝날 때까지 계속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어떤 경도가 아, 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좀 개선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잎 상태가, 조금, 잎 상태가 좀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잎이 두꺼워지죠? 예. 이렇게 좀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저, 세포조직을 좀, 이래 좀 조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돌가루니까, 그런 역할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유기자재지만 일반 농가에도, 어, 좀 쓰면은, 분명히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 예, 네. 네.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모든 재료는, 이 천연재료는, 모든 천연재료는, 중간적으로 써가 화학비료처럼 써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꾸준하게 써야지만 이게, 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뭐, 한번 써보고, 뭐, 이게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 수정하면은 안에 속에 이렇게 올라붙는 게잘 없어요. 속에 알이 꽉찬 거는 이거 벌 수정된 거고, 이게 씨가 쭉대기만 있는 거는 톤으로 수정한 겁니다. 호르몬제로. 씨앗이 뻘로 예. 튀어나오네. 예. 아 그런 거는 지금 벌로 예. 하고. 벌로 예, 벌로 수정된 거고. 빈 틈이 없네. 예. 참외가. 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예. 참외. 야 속이 꽉 찼어요. 예. 한번 떼서 보세요. 야. 기가 막히네 맛이에요 괜찮습니까? 먹을만 합니까? 먹을만한게 아니고요 이런 맛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웃음> 아삭아삭 네. 그리고 달기도 엄청 나네요 네. 이게 원래 지금 흐린 날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이 매년 우리는 이제 당독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는데 네. 이 씨방 요기를 시방을 요렇게 지었을 때는 한2 3부릭씩까지 나오더라고요. 어. 이게, 아. 이게 예. 63년은 엄청난 거네. 요 예. 요거는 그럼 판매를 하세요? 우리는 전량 그 생협에 어갑니다 생협. 아, 생협하고 아, 아, 저 애들 저 급식. 아, 급식. 예, 애들 예. 애들 좋겠네. 예? 애들 좋겠어. Here we go.